아.. 대바다나 한번 봐볼까? 아 맞다 오늘 학진은 신스킨 나온다 지 어? 안돼! 이거 의상팀 누구냐? 그래 뭐.. 그래도 게임 속에선 다르겠지? 오 쉣!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! 난 지금 죽을 것 같아 날 미치게 하는군 내가 미치겠다 진짜 너 때문에 돌아버리겠어 진짜 너 때문에 돌아버리겠다